써. 응? 안 돼. 안 되지. 안 돼. 치. 안 돼. 하는 거 아니야. 치야. 왔다. 이놈스키, 의 이놈스키, 이놈스키, 이놈스키, 이놈스키, 이놈의키이스키 응, 응, 응, 응. 응? <목소리> 휴지를, 휴지를, 휴지를. 안 된다고 했지요, 언니가. 응, 언니가 안 된다고 했지요. 양꼬야 너까지 하면 안 되지. 휴지 한거 아니야, 여기들. Thank you. 야! 너네! 치! 야코야! 어... 치야 너 진짜 이렇게 소릉치니? 안돼! 이거 왜 어떻게 빼는 거야 너네? 응? 어떻게 빼는 거야? 치! 안되지? 어 잠깐만 얘가 안돼 얘들아 안돼안돼한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? 막아야지